이분은 어, 이름이 그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음. 목사님이세요 음. 어, 목사님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죠 그죠? 그 기도와 기, 그 기도는 다른 기도잖 기도를 고자는 사람이 어, 기도가 막히면 안 되죠 재밌는 얘기 하나 어, 몇년 전에 신부님, 스님, 목사님 이세 분이 한 날에 오신 거예요 기도가 막혀서 정말 종교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<웃음> 진짜 종교적 위기네요 네. 다 기도가 막히셨으니 그래서 기도를 다 열어드린 아, 아, 좋은 일을 하셨어요 조, 종교의 개혁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러면 막힐 종교를 <웃음> 뚫어주신거죠 <웃음> 네, 기도를 열어준 날 어, 3대 종교의 기도를 열어준 날도 있었습니다 음, 음. 어쨌든 이분은 러시아에서 동안 계신 목사님의 그 선교 활동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신 분이더라구요. 그래도 동네는 좋아요. 쌍떼크 브쌍떼쌍떼브크쌍크쌍떼브 쌍떼크 브크 쌍떼크 브루은 쌍떼크 브루크, 쌍떼크 브루크, 쌍떼크 브루크, 쌍 그 동네는 응. 치과 수준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, 이빨 아프다고 가면 확 뽑아버리네. 어, <웃음> 이빨이 다섯 개나 뽑혔대. 이빨 아프다고 가면 막. 그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60년대, 뭐 50년대도 그렇겠죠? 옛날에 진짜 이빨 없는 사람 많았잖아요. 러시아 수준이 아직은 그렇게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가 봐요. 그래서 거기서 덜컥덜컥 뽑아가지고 여기 와서 부처를 하고, 근데 그 뽑고 바로 해야 되는데 뽑은 채로 오래되면 치아들이 다그 공간 메꾸기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이동하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에요. 그래서 막 위인 거막 쳐내고 거기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치아 사이즈도 엉망이고 이런 데를 막아 정말 안타까워 기 그지없는 정말 구강을 치아를 이렇게 망가뜨려놓는 정말 러시아의 그 의료 수준에 대해서.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획이 됐는데 근데 이분도 워낙 이코구이도 심하고 무흡 심해요 이게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입천정이 완전히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좀 올라 붙어서 이게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혀가 밑으로 다 여기는 되게 깊고 입천장은 낮고 그러다 보니까 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혀가 턱 뒤로 넘어가는 현상이거든요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수술을 해서 목구멍을 따봐도 뭐별 효과도 없었고 괜히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어.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? 성교사님이신데? 어, 유튜브에서 보셨대요 유튜브. 유튜브가 전세계에서 아주 음. 잘 나가잖아요 어, 유튜브에서 한국말로고골을 치니까 우리 거다. 가청울잠 아, TV가 나왔다는 거죠. 어, 그래서 청풍 소장도 있고,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거 있는데, 어,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래도 바른 말 하고, 음, 뭔가 괜히 나쁜 놈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오셨답니다. 어. <웃음> 그래서 이분도 결국은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혀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, 아래 턱을 이렇게 당겼는데 이분은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? 의외로 이분은 4mm, 4.5mm 정도 나왔어요.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. 근데 워낙 그 치아가 엉망이어서 턱관절도 좀 불안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. 그래서 그 사용해가면서 소리도 들어보고. 신, 어, 몸의 컨디션도 이제 느껴보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지 또는 좀 부족하면 조절기용해서 조절을 해가면 음,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, 턱관절이 좀 불안하거나 교합상태가 안좋은 사람들은 좀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욕심내서 덜컥했다가는 어, 턱에 무리가 와서 이마저도 못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떠나시기 전에 통화했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꿀잠 잤어요라고 하는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까 역시 어참 우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객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실 때참 고맙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. 기기기 요미. きききよみ